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있는 믹스 보이스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대 접촉을 조절하는 능력을 제일 먼저 갖춰야 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대를 닫아주는 능력 즉 성대를 압축시키는 능력인데요 오늘은 성대를 닫아주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 방법 중 하나인 글로탈 연습 방법들을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글로탈이란 우리나라 말로 성문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나가지 못하게 성대가 꽉닫혔다가 공기가 빠져나갈 때 나는 소리입니다 바로 아! 아! 이 소리를 말하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어? 라고 할때 혹은 숫자 1, 2를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 2를 1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글로탈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이지만 쌍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까따빠 자,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탈 연습은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대를 닫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성대가 골고루 접촉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새어나가게 되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부족한 진동수를 채우기 위해 외부근이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즉안 좋은 의미로 목을 쥐어짜게 되는 거죠. 이 글로탈 연습은 약한 성대 접촉으로 인해 목이 자주 쉬는 분들, 호흡이 모자란다고 느끼시는 분들, 두성이 아닌 가성으로 소리가 나시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노래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발성치료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글로탈 연습을 처음 알려드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대 접촉을 하지 않고 성대를 벌린 상태에서 최대한 모든 힘을 풀고 소리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고음에서 외부근의 개입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대를 접촉시키기 위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독학으로 연습할 때는 목에 올바르게 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쁘게 힘이 들어가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로탈 연습을 통해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키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글로탈 연습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허밍글로탈입니다. 허밍글로탈은 입을 다물고 하는 글로탈인데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소리는 입으로 나가지 못하고 좁은 비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성문 상압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허밍글로탈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마셔준다. 두 번째, 성대를 강하게 닫아준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스타카토로 짧게 글로탈을 해준다. 올바르게 성대가 잘 접촉되었다면, 음, 음, 음, 음. 이렇게 글로탈 사운드가 잘 들릴 테고요, 성대가 잘 접촉되지 않았다면. 음, 음, 음, 음. 이렇게 마치 힘이 풀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하는 것보다 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정확한 글로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연습을 원치 않고 다음 연습 방법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바에 타임라인을 입력해놓았으니 다음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간단하게 5도, 3도, 1도로 해볼 거고요. 남자는 3옥타브 미부터 1옥타브 도까지 여자는 3옥타브 라부터 1옥타브 파까지 높은 음에서 시작해 낮은 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흉성구에서 외부근에 개입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성구에서 성대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게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같이 시도해주세요. 그 과정에서도 성대를 닫아주는 힘은 키워지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여자분들부터 시작하시고 남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처음에는 여자분들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제 남자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끝음까지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죠. 짧게 하시면 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제 여자분들은 그만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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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드셔도 좀만 집중해서 자 이제 남자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자 여자분들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모든 음이 새지 않고 글로탈이 잘 발생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성대닫기, 그리고 스타카토를 염두에 두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밍글로탈 같은 경우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외부근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정말 약한 사람의 경우 이렇게 해서라도 성대를 닫아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밍글로탈 플러스 턱 움직이기입니다. 허밍글로탈에 턱 움직이를 조합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외부근의 개입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글로탈을 한 다음 우호 혹은 우호라는 입 모양으로. 음,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탈과턱 움직이기를 조합해 주면 외부근이 개입하는 걸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대를 닿는 힘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당연히 허밍글로탈이 익숙해진 다음 이 연습 방법으로 넘어와야겠죠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역시 여자분들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죠 자 풀리지 않게 끄듬까지 집중하시면서 자 볼륨이 작아지는 거를 너무 신경쓰시면 안돼요자 여자분들은 자 한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남자분들은 계속하고 계시죠 이제 여자분들도 같이 자, 하나 하나 성대를 잘 닫아 주면서 남자분들은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여자분들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허밍글로탈과는 다르게 외부근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허밍글로탈에 비해 훨씬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성대 닿는 힘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이미 잘 되시는 분들도 꼭 목풀기 루틴에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 모음과 트웽을 조합한 연습입니다. 아 모음은 후두 위치가 높고 인두강이 좁은 발음입니다. 거기에 상후두관을 조여주는 테크닉인 트웽을 섞어주어 아주 강한 성대 접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특히 벨팅을 연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고음역대에서 강한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후드 위치와 트웽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이 연습에서 중요한 점은 턱이 최대로 늘어나야 하고 성도 또한 최대한 좁아질 수 있게 입을 상하좌우로 크게 벌려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아 라는 모음을 최대한 정확하고 큰 값으로 해주는 겁니다. 어, 아, 아, 아, 어, 아. 어떠세요? 전부 아 라고 들리기는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입을 상하 좌우로 크게 벌려주고,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아,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까마귀 소리가 나야 정상이랍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 타임라인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역시 처음에는 여자분들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남자분들도 자 한음 한음 집중하시면서 특히 끄듬을 짧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볼륨 작아지는 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자 여자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올라갑니다. 짧게 짧게. 자 여자분들도 그렇죠. 입 모양의 신경을 쓰시면서 하나 하나 짧게 짧게 아아아아아아자짧게 자, 남자분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아, 아. 자, 여자분들 두개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허밍글로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글로탈도 잘안 되실 거예요. 허밍글로탈부터 차분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아, 벨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네 번째는 우글로탈입니다. 후드 위치가 가장 높고 좁은 아글로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후드 위치가 가장 낮고 넓은 우 모음으로 연습해 보아야겠죠 후두를 내려주는 근육들과 올려주는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 글로탈 연습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을 내밀어 주어 오가 아니라 우가 될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꽉 물지 않고 최대한 넓고 어두운 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성구에서 시작하지 않고 반대로 흉성구에서 시작해 두성구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할게요 최대한 넓고 어두운 소리에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번에는 낮은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남자분들부터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우, 우, 우. 우, 우. 자 이제 여자분들도 우, 우, 우. 우, 우, 우. 짧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넓고 어두운 소리로 자, 크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짧게. 자 남자분들은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자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 이제 남자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짧게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글로탈 사운드에 집중을 하시면서 자 이제 여자분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남자분들만 자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라이딩 글로탈입니다 저는 스케일 연습에서 이 글라이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두강의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호기가 끊기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방법은 첫음을 글로탈로 시작한 후 음이 끊기지 않게 글라이딩으로 5도를 지나 다시 1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음...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의할 점은 아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음이 끊기지 않게 꼭 글라이딩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글라이딩 글로탈은 허밍 아 우. 혹은 그 외의 발음들로도 모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는 조용히 하고 스케일만 연주해 드릴 테니까 다양한 발음들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연습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이동해 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남자분들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해 볼게요. 자, 리듬을 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음이 끊기지 않게 자 여자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정하신 모음을 계속 균일하게 자 그렇죠 음이 끊기면 안됩니다 리듬을 타시면서 그렇죠 부드럽게 남자분들은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으시면 더 올라가셔도 돼요 부드럽게 첫음 글로탈 잊지 마시고요 자 여자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글로탈 잊지 마시고요. 자, 남자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자, 집중하시고. 자, 좋습니다. 부드럽게. 볼륨이 커질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라도 손대 접촉이 되는게 중요합니다. 자, 얼마 안남았어요. 자, 끝까지 집중하시고 여자분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남자분들만 자 끝까지 집중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발음으로 여러 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어떠셨나요? 이 글라이딩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성대 접촉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믹스 보이스를 만들 준비가 이미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글라이딩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음이 끊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주해드린 스케일보다 조금 더 느리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핸드폰 피아노 어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연습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스케일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케일에 적용해 보면서 연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를 닫아주는 힘즉 성대 압축에 도움을 주는 글로탈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올바른 발성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성대 접촉입니다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골고루 접촉될 수 있어야만 믹스 보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리들을 음성 질환 없이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의 시작이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소 2-3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